영화 기생충에서 과외선생으로 기우와 다혜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뚝뚝한 다혜 갑자기 기우가 다혜 손을 잡습니다 그때 기우에게 대하는 다혜 태도가 달라져요 다혜가 기우를 진짜 좋아하게 된 것이었죠 어머나 세상에 손 한번 잡은 게 영향을 미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얘가 미친 것일까요 물론 영화라 과장된 부분도 있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손을 잡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죠 하지만 손을 잡아서 상대방이 환심을 사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이기도 해요 근데 심리학 창시자로 알려진 윌리엄 제임스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들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기 때문에 슬프고 기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기쁜 감정을 느낀다고 표현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우리 뇌에서는 감정이 신체 상태를 만들지만 신체 상태도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숨이 약간 찰 정도로 운동을 같이 하면 상대에 대한 헌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꿀팁이다 운동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빨라 지잖아요 이 상태가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있을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대요 평소 같으면 관심두지 않았던 사람이더라도 그순간에는 호감도가 올라간대요 좋아서 두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두근거리서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너술 먹으면 어때요 혈관이 확장해서 가슴이 막 두근거리죠 네 사람들이 더 예뻐 보이고 더 잘생겨 보이죠 네 비슷한 거예요 케이스 b처럼 상대의 신체 변화를 줌으로써 상대방의 호감을 얻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거예요 뇌에서 몸 상태를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은 호르몬인데 이 특히 긍정적 감정 형성과 관련된 호르몬엔 옥시토신과 세르토닌이 있어요 이두 호르몬 분비 원리를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호감을 얻고 쉽게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옥시토신! 옥시토신은 스킨십 호르몬 같은 거예요 yeah. 옥시토신을 분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접촉이에요 가족이나 가까운 상대라면 손을 잡아주거나 긴 포옹을 하거나 아니면 손이나 포옹과 같은 접촉하기에 힘든 사이라면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방법이에요 정서적으로 응원이 되는 말말 말 끝에 감사로 끝내면 효과는 두배 이번 일 잘했어 이번 일잘 마무리 줘. 정말 고마워요. 어때요? 후자가 더 좋죠? 감사에는 칭찬의 부작용 중 하나인 평가받는 느낌이 없어서 더 편하게 느껴지죠. 나와 이야기하는 상대가 물리적, 언어적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면 그 따뜻함이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고 그 옥시토신이 신체적 피드백에 작용해 감정적 따뜻함과 연결이 될 거예요. 이번 프로젝트 잘해줘서 고마워. 삐삐 이러면 옥시토신이 아니라 옥시클린으로 클린해질 때까지 얻어맞아요. 세르토닌 우리 뇌 안에서 차분함과 편안함을 촉진하고 우울증과 짜증을 완화해 주는 호르몬이에요. 세르토닌 분비가 많을수록 마음이 안 정화되고 상대의 말에 공감할 확률이 높아져요. 커뮤니케이션에 세로토닌 분비 원리를 활용하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햇볕 쬐기. 밝은 햇볕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상대와 좀더 편안한 소통을 하고자 한다면 맑은 날 햇볕을 쬐면서 대화를 해 보세요. 밥실 안보다 자신의 말에 공감할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두 번째, 함께 몸을 움직여요. 몸을 움직이면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뉴런의 발화 빈도가 높아지고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돼요.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가볍게 걷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청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 행복한 기억 회상하기 날이 흐려서 함께 몸을 움직일 상황이 아니라면 대화에 앞서 상대가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해보세요 긍정적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세로토닌을 증가시켜요 상대의 유형에 따라 행복한 순간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해보세요 네. 싱가포르 여행 어땠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강아지 엄청 귀엽던데 아 그럼요 제가 밤늦게 집에 가도 항상 나오는 저의 소중한 동생입니다 자전거 새로 사셨다면서요 어제 도둑 맞았어요 그러면 일하면서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퇴근할 때. 회사 계약 끝나시면 뭐하세요? 군대 햇살 좋은 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걸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대화 도입부에 상대방을 미소짓게 만드는 질문 하나 던지면 더 좋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다면 디비 r 를 읽어보세요. 그럼 끝!